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이미지를 활용해서 인포그래픽 프레젠테이션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할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 넣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아이콘과 애니메이션을 써 봤습니다 파란 하늘을 볼수 있는 날 이렇게 태양 아이콘을 써 봤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뿌얘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3가지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어떤가요? 지금 방금 움직인 것처럼 이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기법 또한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이것이 원본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봤을 때 상하로 굉장히 길죠 이 이미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이미지를 어디에서 구했는지부터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요 이 이미지는 Getty Image 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회원제 사이트 이고요 이미지나 영상, 파워포인트, AI 파일 등 다양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유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물론 유료 이미지 사이트답게 저작권에는 당연히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저희는 유료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무료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 상단에 가시면 무료 이미지 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월 700컷씩 무료 이미지를 공유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루에 3컷씩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은 오. 이달의 프리미엄 무료 이미지 1 1컷 무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저는 이 이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가 검색이 된다면 여기 아래쪽에서 무료 이미지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이것을 선택하시고 JPG 웹용으로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 30일 정도만 사용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파워포인트 안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단 2016버전 이하이신 분들이 어떻게 쓸수 있는지 먼저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미지를 넣으신 뒤에 슬라이드의 비율을 조금 작게 만들어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움직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축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지의 크기를 더 키워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세요 여기서 대각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걸 눌러주시고 크게 키워주겠습니다 슬라이드 바깥으로 이미지가 벗어나죠 괜찮아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좌우가 똑같은 크기가 될수 있게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더니 왼쪽에 프리뷰 보이시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요만큼만 보이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맨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바를 선택해서 슬라이드 크기만큼 잘라 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미지를 만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긴 이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눌러주시면 똑같은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죠 이 공간을 아래 위쪽으로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Shift 키를 누른 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살짝 비율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비율이 좀안 맞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올려서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 애초에 이 검정색 바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아주 손쉽게 비율에 맞춰서 잘라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아래로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상단의 전환효과 그리고 밀어내기를 눌러주시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듯한 여기에서 전환 밀어내기 효과를 주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하나 둘세 개의 이미지 배경이고요 여기 앞에다가 텍스트 상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텍스트 상자를 제가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에 아이콘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2016버전 이하에서 할수 있는 밀어내기 전환 효과였고요 2019버전이나 오피스 365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모핑 효과를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모핑 효과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훨씬 간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는지 조금 더 응용해서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자르기를 굳이 똑같이 맞춰서 하고 싶지 않다 맨 아래쪽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맨 위에서 맨 아래로 한꺼번에 바로 바뀌죠 그래도 모핑 효과가 돼요 보세요. 그쵸 모핑 효과는 밀어내기 효과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기능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삽입 아이콘에 들어가셔서 수백 개의 아이콘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주시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얼굴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 흰색 자 이렇게 아이콘을 집어넣고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콘과 도형 만드는 건 오른쪽 상단 카드를 보시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어떤가요?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인포그래픽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